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8일 미만 근로 후 건강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A라는 기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였고 최초 근로일 이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를 살펴보면 취득일자는 10월 1일 상실일자는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대한 건강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때 취득일이 왜 9월 1일이 아니고 10월 1일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초 근로일인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의 근로기간은 8일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9월은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득일을 10월 1일자로 잡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A라는 기간에 8일 미만 근로하였고 최초 근로일 2월 초일부터 만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취득일은 10월 1일, 상실일은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최초 근로일이 1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9월 10일로 취득신고하고 10월 1일자로 보수변경신고 그리고 11월 1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셔도 어차피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10월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일 10월 1일 상실일 11월 1일로 신고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 8일 미만 근로 후 건강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